안녕하세요. 이지쌤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해볼 건 뭐냐면요. 저는 예전부터 제가 공유를 하던 그런 파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을 다 무료로 해왔었어요. 지금 무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다 공짜로 준다는 거죠. 뭐 아무런 금전적인 소득 없이 이제 무료로 다 항상 제공을 해드려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 시스템의 변화를 줬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무료인 건 무료인데 제가 직접 만들거나 그리고 조금은 노력을 많이 들어갔었던 그런 제작물에 대해서는 약간 어, 금액을 뭐 예를 들어 소정에 한 천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받고 그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줬습니다 왜냐면 제가,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다 무료로 뿌리고 하는 거다 좋은데 과연 내가 만든 그 파일들과 내가 직접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 무료로서의 가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, 음, 공짜니까 마음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거기에 약간의 가격이 매겨진다면 그만큼의 조금이라도 값어치를 좀더 높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거의 한 70% 정도는 무료이고요. 나머지 30% 정도는 이제 유료 시스템으로 바꿔뒀습니다 어, 이제부터 제가 모든 강의에는 링크를 달아둘 거예요 어떤 사이트냐면 바로 셀피라고 하는 외국 사이트입니다 이 셀피라고 하는 이 외국 사이트에서 그냥 단순하게 신청만 하고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이트를 구축을 해뒀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사이트를 구축을 해줬는데 블로그보다는 훨씬 더 어떤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 어떠한 경로로 들어와서 보고 있다든지 그런 통계자료를 잘볼수 있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불가피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시씩 댓글에 오프라인 강의는 많이 안 하시나요? 저도 강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었 제가 실제로 그런 강의들을 많이 다니고는 있지만 제 이름을 건 강의를 따로 만들고 개설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프리비라고 하는 그 사이트와 같이 강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지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프립과 함께 진행하는 파워포인트 클래스인데요 이 강의가 매달 한두 번씩은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왜냐면 온라인에서 알려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노하우와 그리고 팁들을 오프라인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개설을 했고요 더보기란이라든지 댓글창을 보시면 제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확인을 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이 강의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이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무료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강의 값어치가 그만큼의 가격을 못한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유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뭐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많은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지쌤 채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다양한 자료들 많이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구요.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, 안녕!